윤석열 대통령께 강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따른다면 지금이라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간에 걸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개인의 도덕성 의혹이 한치도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편법 증여를 위한 딱지거래 의혹,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모친의 땅 쪼개기 매입 의혹, 장녀의 논문대필 의혹, 무단책 복제 의혹, 부모 찬스를 활용한 스펙 쌓기 의혹 등 과연 이런 것들이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는가 싶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는 승자독식이 아니다. 공정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라 말했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걸어온 길이 과연 이에 부합하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검사일 때의 행적과 관련된 의혹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뒤늦게 밝혀진 범죄들에 대해서 조차도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누구의 범죄는 수사해도 되고 누구의 범죄는 수사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도 그냥 무혐의가 아니었습니다. 검사들의 조직적인 은폐, 휴대폰 포렌식 비협조 등으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아니었습니까? 이런 분이 장관이 된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에게 공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정부 조직의 인사추천과 검증 업무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했습니다. 새 정부의 살림살이 대통령의 일정 관련된 업무도 검찰 출신이 맡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6개 보직 중 5개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보도를 보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조상준 전 검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보업무 역시도 검찰 출신이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군사정부 시절 때 군부 출신 인사들이 이렇게 요직을 장악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군부정권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다시 우리가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 출신이자 자신의 오른팔을 임명한다면 어느 국민이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